나, 요렇게. 오늘요이어게이어요어 나, 레어 나, 이어 나, 어이어 나, 어 나, 레이어. 이어 나, 레이어. 이어이어 나, 이 나, 아니 오늘 주소 왜이렇게 싸해 된다.. <근데> 모르에안 <모르는데. 웃음> <마음에> 들어.. 나기날소 <목소리> 포장해서 차 타고 가면서 먹을거예요 먹올게? 알겠어 다녕왕저 오션널드 진짜 오랜만에 가는거라서 너무너무 기대돼요 음, 완전.. 너무 신난다 다 있다. 너무 신난다 응. 너무 신난다리 아 좋아 와 재밌겠다 어 участка 사 r e n c h 뭐가 없어요 나 항상 그런 생각해 저기서 멈춰버리면 어떡할까요? 다 왔다 장난 아니다. 나 이런 비 진짜 오랜만에 맞아보긴 해. 야. 나 일부러 절로 보겠지. <웃음> 아! 아! 아! 바 아! 아! 아! 아! 아! 아! 서 저기서 물 맞기로 했어요. <웃음> 와, <우와>. 솔직히 <웃음> 이제 더 이상 차가운 물에는못갈것 같아. <웃음> <웃음> <웃음> 예. 다 찬. 오늘의 로 예시야. 완전 앞머리도 자르고. 데이트 하러 갑니다 짜잔 짜잔 이곳은 우리만의 비빔칼국수 맛집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웃음> 짜란 비빔칼국수 칼국수 짜잔 짜잔 식게탕 몰라 음. 말했어? <웃음> <웃음> 하이데 짜잔. 저는 항상 춘천에 있는데. 이레 이렇게 모르는 카페가 항상 생긴답니다. 이레이 <웃음> 나무 이것을. 보세요. 어?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이거 이름 뭔가요? 무슨 나무라고 지어 주실 거죠? 올챙이 나무. 아하. 그렇구만. 이야 근데 저기 너무 이뻐 태경아 음. 이렇게 봐봐 미쳤다 <웃음> 나 아니지? 음 너무 시원해 아포카토. <웃음> 와 한마디로 이리응내 <웃음>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 이곳저곳 다 불편해 이렇게 예쁘기만 한 카페는 정말 처음이야 야. 우와! 너무 예뻐 오늘 요렇게 치마 너무 좋다 아 오랜만에 서울 데이트 서울에 왔어 야. 얘 지금 뭐하고 있나요? 저희 냉방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네 말이에요 2시 4요 브레이크 타임인데 그, 그, 왜 2시 40분이지 애매하게? 와, 지금은 네, 벌써 2시예와개맛있겠다나 이게 그렇게 먹고 싶었다 짜잔 명란 아보 주먹밥 카라멜 이렇게 먹어요 응음음음음 짜잔. 나 오늘 약간 망했어 나도 망했어했다어 예쁜데? 여기. 짜잔. 머리 j a Mori, Mori, m o 졌어요 o r i Mori, Mori, 이거 r i m o r 어 m o r 어 Mori, Mori, Mori, m 이 r 그냥 여기 아닌가 봐. 귀엽지? <웃음> 저 찍어주는 거 맞나요? <웃음> 짜자잔. 완성 너무 이쁘다. 짜자잔. 아, 미쳤다. 짜잔. 아보카도는 요즘 그런 맛인 거같아얘 혼자서 먹으면 좀 그냥 그렇고 다른 거랑 같이 곁들여먹을 때. 요 짜잔 요렇게 너무 더워 오토마토 카페 너무 덥다 여기는 처음 와보는 곳이랍니다 네. 춘천에 언제 이렇게 새로 생긴 데가 많아졌어. 엄 진짜 예쁘더라고. 엄 아, 그래? 네. 와봤어? 아니 와봤어. 어? 아니야. 나 그런 유도심문 아니야. 내가 누구랑 와보겠어.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 여기 진짜 무슨 결혼식장처럼 생겼다. 엄장이저 엄청 가 보다. 근데 저기서 놀면 안 되겠지? 여기는 그냥 장식용이겠지? 와우. 와. 지게이쁘다 응. 예뻐. 예쁘다. 예뻐. 응. 음. 진짜 좋다. 응. 응. 이거 반대편. 진짜. 응. 어. 진짜. 응. 어, 그냥, 그냥 그러니까, 어. 어. 어, 진짜. 진짜. 진짜. 진 이거 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돼? 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이 잘 닦아줘. 맥주 맛있어. 부끄럽다. 너무 이쁘다. <웃음> 진짜 오늘 날씨랑 완전 대박이야. 우와. 미쳤다. 거기 옆에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어 오늘의 메뉴 콩국수 <웃음> 한번 비벼버렸습니다 아이 괜찮아요 더 비벼주시면 어때요? 비빈이다 네 이야 역시 여름에 시원한 걸먹어야겠 맞아 와우 이거도 해산물 막걸리 있어 메뉴는 완 잘했어 화장 안가? 짜잔 야호 야. 어. 왜? 왜? 안 나오나요? 이런 완전 몽환적이게 나오는 거이게 그래 정그로 <웃음> 어, 되게, 되게 아련하다. 그치? 아름다 되게 아련하다. 엄청 초록 매 태경이 너지아 완전 다록청실같이 너무 아련한거 아니이야 엄청 이야 엄청 희생이야. 이야 엄청 희생해. 엄청 생해 엄청 희생해. 짜잔. 오늘의 데이트록. 야. 예. 랩도 들어가 있어. 멋지. 오, 비 오는 날 딱이야. 어때? 대박이다. 지민이 대코 올 만해? 응. 맛있어. 자꾸 우리 잠옷밖에 야 잠옷 무슨 골라네 카페 왔어요 카페 왔어요 여기 돈어 맛집. 맛집 어 우리 무슨 뭐야 진짜 짜잔 도넛 오레오 이건 뭐였지? 김자, 김자, 김자, 좋아해. 나 완전 좋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아, 이 오고 와, 이거. 진짜 이거. 안녕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야 은근 칠칠이 스타일. 은칠이. 은칠이. 왜 웃어? <웃음> 왜 웃냐고? 너무 귀여워. 내가 보기엔 생각보다 자주 울리는것 같은데, <웃음> 은근 흘린다 그러니까. 조금 웃겨서. 웃겼어? <웃음> 그런 건 그냥 모른 척까지 되는 거다. 아, 알았어, 모른 척할게. 웃어서가 응. 생각보다 많이 안웃는 <웃음> 거거든. <해먹거든. 웃음> 짜시 맞아 은근히 흘렸지 많이 흘리신 척짱다쫄쫄고 있네 짜식이 <웃음> 절대 못쫄아너어떡지너별한 네, 아, 별 한, 주간이야 별이 응. 별? 응 음. 이게 오레오야? 응 음. 음. 진짜 많다. 형, 음. 아메리칸한입 먹어도 돼 음. 짜잔! 우리의 취미생활 자, 자, 비치 앤 자, 자, <웃음> <웃음> <음> <차> <닥터로> 짜잔! 오 자, 의데이트 자, 자, 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n no. <웃음> 너무 기대돼. n 안녕. 두번 웃긴 한데. 짜자잔. 어 <오>. 근데. <웃음> 맛있겠다. 맛있겠다. <웃음> 음. 누 저기 북촌 손만두였어. 우리 거의 그 인사, 그 인사동가서먹었던거나 우린 깡통만두였어. 야. <웃음> <웃음> 우리 그때 거의 첫 데이트였는데 응 사귀기 전이었아응 너무 귀여워 근데 친구가 무슨 사이냐 물어봤어 아 진짜? 응 그때 나는 할머니가 나를 사귈 줄 몰라가지고 응. 그냥 친한 누나 <웃음> 제 솔직히 <사실> 안 믿었을걸? 친한 <웃음> 누나랑 서울 오는 게 말이 돼? 아딱 추워 이 정도 오, 비밀 있었다는 건 분명히 여기 있네 그것도 미세에 아니 근데 이렇게 사람이 없을 수가 있나? 네, 말이래 네 말이래 네, 말이랬다 말... 그건가? 아무리 그래도 월요일이라그랬 무슨 거? 자 영화를 다 보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녹을 봤는데 어, 재밌긴 진짜 재밌었어요 제가 조던필 감독영화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재밌긴 재밌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 <웃음> 하이튼 오늘 하루도 끝